피부해요좀 눈색 너무 좀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랑 너무 낮아요. 네, 주석님이시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물대스 네. 살이시고 음. 마스크 사진 네다내려보실겠요 네. 제가 지금 좀 약간 이미지가 강아지상처럼 네. 배우 성감 같은 성감 강아지상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금도 이런... 강아지상이잖아요. 그냥... 약간 라인은 보여도 되겠어요 쌍꺼풀 라인은? 네좀화려한거아 괜찮아요? 네. 거 좀. 어. 왜냐면 이게 석션 흡입한다고 해서 생각될 어. 건아닌것 같아요 어. 어, 좋을 것 같고 흔들어 음. 음, 음, 볼까프템펌프지않 음. 결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응. 결계는 눈매교정을 수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덮이는 남자분 치고서접히 피골이 좀좋아하실 거고 눈두는좋아하 주실 거고 아보시고요 지금도 본인도 강아지 눈이 강아지상이에요 근데 만약 밑에까지 들어가면 이렇게될 거거든요? 요 네. 네, 네. 컬러 아니, 그냥 컬러는? 어, 코를 좀볼 건데요. 티 볼게요. 네. 코 원하시는 코 있어요? 저는 코가 오똑하고 싶어요, 나머지. 코는 네, 코는 오똑 아요 오, 이번 연골은 좋아요. 네. 이걸 이렇게 비중격이라고 해요. 비중격의 연골이 약간 치우친가 싶더니만 괜찮네요. 약간 치우친 게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손끝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고 힘이 좋으면 아무래도 이제 승관이 제대로 나온다. 넣어요 네, 내려서. 폭풍 어, 척척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던 부이게내 해야 이렇게 좀... 좀... 요 어. 그래서 눈은 절개, 앞쪽에 두 그리고 코는 기본 코성형하고안써 보세요. 생각보 발달하지는 않았으면 보톡스 맞이한 게있으세요 아, 뭐야? 아, 특별히 얼굴에 손을 댄건 없으신 거죠? 아예 한 번도 없으신 거죠. 이게 눈물이 굉장할 거고, 라인은 조금 보이는 조금 로 쪽으로... 네.